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라고 하시더라고 조심스럽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같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당장 떼보라고 해서 저희가 뒷날 인터넷으로 떼보고 이제 압류 걸려있는 사실과 집주인 바뀌어있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어요. 전세 계약 당시만 해도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집에 압류가 걸린 것입니다. 어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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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한 어, 문제가 좀 커지신 건데. 어... 임대인 분이 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언제요? 한한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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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뭐 혐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내둬져 그걸로 타산 아니고 지병으로. 천여치의 빌라를 소유한 남자의 죽음 뒤로 소문과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오은막 굳이 프라다에 명품 시계에 차는 에스클레스 마이 타고 왔고. 허리계에서 원래 돈 많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저랑 제가 이제 담당할 때는. 스스로가라고 천빌라. 빌라 천빌라. 스스로 천빌라로 불렸다는 남자. 누가 그를 빌라 왕으로 만들었을까? <목소리> 부동산 1139채를 소유해 빌라 왕이라고 불렸던 남성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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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침에 출근, 10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번 돈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게 생긴 상황인 거죠 전셋집은 지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빌라였습니다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에 소현씨 부부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20년 12월 13일 입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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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집주인 이들은 바로 명의대여자로 통합니다. 문제는 명의대여자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베스트이 유입니다. 전세금이 얼마예요? 어, 2억 5천 4백이요. 아니 언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그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에 나갈 거예요. 아시, 맞세요나시면 네. 네. 되세요. 그냥 네. 는방법 그건 없어요. 내돈한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무한정 사들일 수 있는 구조. 덕분에 김대성 씨는 1,100여 채의 빌라를 쇼핑하듯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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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직접 만난 세입자도 있습니다. 만났을 때시지도않고 손톱도 안 자르고 막 때는 잔뜩 껴 있는데 웃은 막 굳이 프라야의 명품 시계 차는 S클래스 마이를 타고 왔고 차 안에는 막 우수한 약봉지도 있고 그냥 명품 옷으로 그냥 아레로 다쫙빼 입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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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부터 김씨 사망 전까지 동업을 했다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소개받을 때이 사람을 김정혜라는 이름으로 소개받는 게 아니라 천빌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천빌라. 그러니까 뉴스에는 빌라와 뭐 빌라 하는데 우리 그쪽 애들이나 뭐 이렇게 부를 때는 천빌라라고 불러요. 스스로가 천빌라라고는 달라요. 음, 자기는 천체 이상의 빌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빌라라고. 천빌라 회장으로 통했던 김 씨의 씀씀이는 놀라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을 때 보통 저희는 X마벨 수술을 마셔요. 음. 돈을 잘 쓰는 거죠. 다 현금 현 계산을 하니까 보통 두세 명씩 마셔요. 금불상이랑 부고리 뭐 같은 거에 싸는 수천만 대, 5천만 음. 대 가까이 내한 번을 알고 는데 10억 대, 20억 대는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음. 내가 그일돈 쓰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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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버님. 그거 혹시 좀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는 모르는 거예요. 고원을다는의야또 이거 갖고 갖고 지금 천이 남아서 거기 있는 지금. 러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명품은 커녕 수중에 갖고 있던 돈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이 여직원이 뭐를 이렇게 점서런 비닐에다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우리의 주민 등록하고 돈1 5만원1 2만원 하고 집을 또뭐 하면은 현금으로 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그걸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웃음> 소년 뭐 막말 말해서 자기 집이 그렇게 많으면 하나라도 자기 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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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항상 신세계 강남 VIP 작년에 팔억 써가지고 이번 연도에 VIP 될 정도로 많이 사실 사시고 항상 옷이 바뀌었어요 명품. 김 씨는 특히 종로 일대 유흥주점에서 큰 손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허리게서 원래 돈 많이 쓰시는 사람이고 저랑 제가 이제 담당할 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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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성 씨와 동시진행 방법으로 수차례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는 한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건김 씨였다고 합니다. 어떤 컨설팅 실장이 와가지고... 그. 전세 맞추고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거를 사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김대성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수수료를 주면 은 자기가 그 수수료 받은 걸로 뭐 재산세도 내고 정부세도 내고 근데 왜 가져가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투자 목적이래요. 당시 김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여보세요. 건물 취득하실 때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시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신축빌라첫 입주로. 200이 저, 저금 받아야죠. 저거 뭐죠. 보험 가입비 100만 원. 그러면 이제 명의비 200이라서 그 보험비 100만 원 음. 네네네네. 건축주가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직후 깡통이 된집 명의를 김 씨에게 넘길 때김 씨는 명의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 씨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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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 압류 있나요? 포천 압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포천 압류 있다고 하면 2천, 뭐 허그, 포천 다 있다고 하면 4천.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조금만 깎아달라 하니까 돈 없는데 자기랑 계약하려고 했냐고 그냥 지갑이랑 휴대폰이랑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하라고. 고증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 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이미 압류 많이 되고 그렇게 사기 치고 다니시는데, 난 사기 친 적이 없어요. 그냥 음... 본인이 지거리고 있는 건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김씨가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지 않자 세입자가 살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좀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매장에는 최대한 그 티를 안 내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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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유찰됐고 네. 20% 또 깎인 금액이 네. 2억 1950만 원. 1월 12일 날에 이제 3차 진행되는데 네. <웃음> 그게 한 2억 1천 정도 돼요. 낙찰된다 해도 경매 비용과 채납세금까지 자신이 대신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약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실제 손해는한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1억 4천을 버리고 그 집을 갖는 거예요. <웃음> 압류와 경매,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까지 세입자들의 상황은 점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피해가 절정에 이르던 2022년 봄김 씨는 뜻밖의 사업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이태원 쪽에 클럽을 픈함되어 클럽을 있었어요. 클럽을시작해서 그런 업소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거기는 그 계열에 손상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이태원에 있는 2층 건물. 약 200평 규모의 이곳이 김 씨가 클럽을 열기 위해 계약했던 곳입니다. 당시 초기 사업비로 5억 원을 현찰로 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나이트클럽이 들어 하네요. 나이트클럽이요? 네. 아... 공사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김 씨가 준비한 클럽의 이름은 더 빌라 클럽이었습니다. 자신의 별명을 따 만든 빌라클럽의 실제 사업계획서입니다. 클럽의 회장님은 바로 김 씨였습니다. 동업자 이 씨는 세입자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김대성 씨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제가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검찰에 가서 들어오는 겁니다. 대천명을 안다는 말인 거예요. 걱정거없어요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안중에 없던 그가 남긴 건 천여 채의 깡통주택과 통장 잔액 18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대성 씨가 소유한 주택 1,139채. 각각 보증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2억 원으로 생각하면 세입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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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보조인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했습니다. 청소라든지 모텔에서 계 청소하는 거 이런 거. 근데 근무를 연연하다가 부동산을 한번 해보겠다고. 시보지면전문가라 응. 이제 그서청무가 청문, 많이 했어고 해서, 해서 빌라나 이런 한 내가 알기로 그러고 학쪽으로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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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화곡동에서 유명했던 악성 임대 사업자와 부동산 거래를 가장 많이 한 부동산입니다. 라고 다 전세 사기 공모 혐의로 대표자까지 기소된 희 부동산. 바로 그곳의 중개 보조인이 김대성 씨였습니다. 가 <목소리> 자기는 10년, 8년 전부터 부동산 회사에서 컨설팅 을 했었어요. 컨설팅을 했었다. 긴가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뛰어든 게 3년이 채안 된다고 생각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욱이 더 달리겠고. 중개 보조인으로 일을 배우던 그가 명의대여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을 그 들어보니 40대를 넘는가가 적고. 그게 내용이 시수이에지 근데 이걸 준 놈이, 야, 이걸줄때 뭐라고 했겠냐고, 공짜로 주면서. 나 이거 너뭐 가지고 있으면 집값 모르고 좋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기 이제, 아, 자기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겠지. 아, 나는 이제 이게 내 길이다. 근데 사업자다. 신축 빌라 시장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거기서 바지 사장이라는 어떤, 음...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플레이어로서 뛰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분한테는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수십 채의 집이 생기고, 수수료를 챙기며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렇게 건물 사들으셔서 어떤 수입구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은 아니잖아요. 어, 왜 아니에요, 돈이?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집값도 올릴 건데. 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죠. 오. 오른 다음에 사면 뭐예요? 나중에 그러면 당구세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감당해되실지이년 뒤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제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최근 김씨 사망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달비라는 방송 그때 당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아 우리가 그 속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됐죠. 진현철이 임대인 당시였는데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 임대 사업자 1위 진현철 씨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594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악성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의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진현철 씨의 집을 사들인 이가 바로 천빌라 김대성 씨였습니다. 진 씨에서 또 다른 악성임대인으로 바뀐 상황. 김 씨는 절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한번 사기 행각을 벌인 셈입니다. 다시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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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시장을 잘 안다는 전 부동산 중개업자. 그는 이 판에는 반드시 공모자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사업자분들이 결국엔집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혼자서 다 못해요. 전세 사기에 적합한 빌라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매위 수수료 천만 원. 부동산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앱입니다. 여기 위에 쓰여 있는 매매 전세 가치수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저렇게 쓰여 있으면 전세 가격이 있고 매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없죠. 네. 같은 거예요, 매매하고 전세.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한 동시 진행입니다. 그렇죠. 100% 상관 난다고 봐야죠. 동시진행으로 전세 사기를 진행한 물건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알파벳 R과 숫자입니다. R20은 2천만 원, R30은 3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중개수수료 외에 주고받는 웃돈, 불법 리베이트입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이미 포함된 리베이트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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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고 여기 역시 아, 아, 근데는 우리는 그 중개업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3, 4개월 정도나 그 이, 이상으로 매달 100만 원씩 출금이 됐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네 그럼 혹시 만나 뵙고 대화를 좀 나눌 수는 없을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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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찰은 분양을 담당한 대행사 측과 명의대여자 김대성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사요. 예, 실장님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취해 와서 자녀만 해본 사람이라. 그알 동시 진행하면은 알2 5 개를 나눠 가지셨잖아요. 투입자 분들의 돈이니까 그걸 나눠 가지셨으면 책임이 그그그 조금 그 있으신지 아닌가. 어? 아는 전혀 나눠 갖지 않으셨어요 건축주와 김대성 씨의 전세 계약 일부를 담당했던 부동산. 안녕하세요. 저희는, 좀... <웃음> 저희는 그 인대...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누가 또 넘어갈지 모르죠. 동시 진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인중개사 다만그는 빌라 전세 시장의 리베이트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동네 부동산 중에서 솔직히 그한번안 있을까 싶네요. 빌라 하는데뭐 지금 뭐 보니까 저개개개막 아니 뭐 미친 개도 와요. 진짜 다른 동네 이런 데 보면 개는이요 어, 네, 그래도 있어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직후 김대성 씨에게 명의를 넘긴 당사자 해당 빌라의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님도 2억 7천에 전세인데 2억 7천에 매매를 해버리면 이거 뭐 사기 아니 사 매매를 하그 사람이 그 가게 달해서 내가 건데 그리고 이전세금 자기가 을 능력이 있어서 가가는 건데 그 사람이 빌라를 를 갖고 있는지 천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야나 이거 뭐 하다 안 되면 나이 만세 불러버리고 나 이거 그거 내버려야겠다. 그럴 것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무자본 갭투기가 판을 치는 전세시장에서 분양부터 계약까지 시작과 끝을 함께한 이들이 과연 아무 것도 몰랐을까요? 세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응.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안 당한 사람 그 사람들 안 만난 거예요.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